안녕하세요 최주부입니다 오늘도 저는 베란다에 나왔어요 방한용품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신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얼마전에 제가 문풍지, 그리고 품지판, 창문 끼우개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인테리어 제품은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새 제품들이 나오고 기능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새로운 품지판과 문풍지 그리고 창문에 붙이는 제품 또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제품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인데 어, 네 가지 제품을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품지판, 하나는 문풍지, 두 개는 이제 창문 바람막이 틈막이를 보여드릴 건데 먼저 영상에 앞서서 제가 정말 강추를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문풍지예요. 정말 놀라운데 어떤 제품이냐면 얘예요. 되게 길어요. 되게 길고 흐느적 흐느적 구부러지는 애예요.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요렇게 테이프같이 있는데 요게 테이프가 아니고 그냥 보호막처럼 되어있어서 떼어지지는 않아요. 잘 보이시나? 요렇게. 요만큼이 비닐처럼 되어있는데 얘를 요렇게 양옆으로 접어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얘가 너무 저는 놀랍고 정말 괜찮은 제품이라 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 지금 샤시에 나와있는데 샤시를 살짝 돌려볼게요. 기존에 이렇게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샷시이실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요 여기 이렇게 비닐 같은 거 있는 것만큼 접어서 샷시 틈새에 그냥 끼기만 하면 돼요 보세요 자, 여기가 샷시 바람 들어오는 곳이면 얘를 여기다 이렇게 껴요 구부려서 한 손이라 잘안 되는데 이렇게 껴서 쑥 밀어넣어요 사람이 안 들어와요 이기 진짜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이게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요런 모양이었다면 들어가면 바로 요런 모양이 돼요 양쪽에 제가 하나는 미리 깨워놨어요 너무 근데 그냥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바람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요만큼 남았는데 양쪽에서 막아줘서 얘는 바람이 그냥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큼은 그냥 전안 채우려고 요 양옆에만 요렇게 해놓고 보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건이 창문이 열리는지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 창문은 제가 잘못 꼈어요. 다시 레일 밑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옆으로 다시 다시. 열리죠 이거는 여기는 스티커 끈끈인데 이것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곧 빠른 시일 내에 스티커 제거를 할게요 얘도 빡빡해요 열고 닫는 당연히 빡빡한데 바람이 기존의 것보다 훨씬 훨씬 업그레이드 그돼서 설치도 훨씬 편하고 바람도 훨씬 안들어오고 벌레는 절대 안들어오고 얘를 제가 지금 보시면 방금 문이 잘 안열렸던 이유가 여기 보시면 요 끝이 레일 속으로 쏙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레일 밖으로 하니까 이게 이렇게 할 때마다 열렸었는데 사실은 얘를 밀어야 돼요 제가 다시 다시 넣어볼게요 이렇게 뺀 거를 그냥 옆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요. 그럼 여기 끝까지 지금 이거까지 쏙 들어갔죠. 원래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그래서 여기 틈이 있었던 건데. 이렇게 밀면 밀려요. 그리고 다시 넣어요. 이게 그리고 하얀색이라서 샷시 색이랑 똑같아서 뭐 그렇게 거부감이 안 들게 제품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창문도 열 닫는게 너무 좋고 요 지금 요기 문풍지 지금 제가 샤시 사이에 넣은 이 문풍지를 받아들고는 와 진짜 이거 혁명이야 싶더라고요 먼저 저쪽에 하나 설치하는데 너무 좋은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거예요 문풍지가 근데 위에는 위에도 분명히 바람 들어오거든요 샤시 보면 윗부분에도 저기 이렇게 구멍이 나와있어서 바람이 안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위도 그냥 쑥쑥쑥 넣으면 돼요. 어떻게 됐냐면 기다려보세요. 네, 제가 지금 의자 위에 올라와 있는데 얘도 이렇게 접어요. 접어서 여기 셔시 사이에다가 그냥 접어넣어요. 이렇게 여기 사이에 구멍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얘를 밀어서 여기 구멍을 아예 구멍이 안 보이게 쏙 밀고 나머지는 그냥 끼워서 넣어 주시면 돼요 이게 진짜 그냥 접어서 끼는 거라 어느 누구나 진짜 쉽게 할수 있어요 어때요? 쉽죠? 이렇게 하면 바람이 진짜 안 들어와요 이건 진짜 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품. 두 번째 제품은 이제 새로운 풍지판이에요. 기존의 풍지판이 이 샤시에다가 이렇게 막아서 나사로 조였다면 얘는 나사가 필요 없이 가위만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지금 잘랐어요. 원래 기존은 훨씬 더 길어요. 길, 은데 얘를 가위로 잘라서 풍지판으로 사용을 할수 있어요. 어떻게 사용을 할수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샤시가 교차되는 부분에 샤... 레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품질판을 여기다 딱 대고 사이즈를 재줘요. 그리고 얘를 이제 잘라요. 자르면 돼요. 여기다 딱 대놓고 잘랐으면 얘를 요 사이에 끼워서 다시 밑에 넣어요. 이렇게 끼워서 넣으면, 열리고 닫히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더 넣고 싶으면, 더 밀어서 끼워놓으면 되거든요? 얘가 지금, 요, 요 재질이, 그니까 러요 재질이 상당히 이렇게 눌리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유연성이 있어요. 어떤 샤시의 높이에도 상관없는 그런 유연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찍찍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나중에 이샤시의 형태가 변형되지 않을 때 사용하면 정말 좋을 품질판이에요세 번째 제품은 바로 요 문틈 틈막이에요 요거는 신제품 요거는 구제품이에요 구제품은 자 보세요 이렇게 모헤어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나뉘어 있고 신제품은 요 PP가 하나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 PP가 하나짜리 요건 네 개로 나뉘어 있어요 요거는 기존의 것이나 신제품이나 뒤에 있는 스티커만 떼서 붙이면 되는데 저는 여기 베란다로 통하는 문, 바닥에 얘를 설치를 해볼게요. 음제 생각에 지금 창문을 이렇게 열면 저 뒤쪽으로 베란다잖아요. 근데 오풍이 베란다에서 불어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안에서 붙이는 게 아니라 저 밖에서 붙이려고 해요. 뭐 이쪽에서 붙이든 뒤쪽에서 붙이든 상관은 없는데 저는 왠지 바람이 뒤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뒤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뒤에서 막아주려고 해요. 한마들로 얘를 열고, 뒤쪽에서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이 카메라가 옮겨가야겠죠. 바로, 요렇게, 요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요 길이를 재서 가위로 잘라주어야 돼요. 요 길이를. 일단, 창문의 길이를 재서, 얘를 표시를 해서,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랐으면 뒤에 스티커는 떼고 그냥 문 밑으로 들어가서 그냥 꾹꾹 쓱붙주면 끝이에요 바람이 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음. 뒤에서 붙이기를 저는 잘한 것 같아요. 뒤에서 붙여서 음 만족스러워요. 세 번째 제품은 이렇게 붙이면 되고 네 번째는 자 이제 끝으로 얘예요. 얘는 이름이 창틈인데 엄청 유연해요. 엄청 유연해서 막 구겨지기도 하고 펼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그냥 잘라서 창문 크기대로 잘라서 쓰시면 되는데 어떻게 쓰냐 하면, 일단 이 창문이 있을 거예요. 창문을 열면, 창문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창문의 길이를 재요. 먼저, 창문의 길이를 재서, 창문의 길이를 재서, 얘를 잘라요. 창문의 길이만큼 얘를 그냥 싹둑 잘라요 그리고 요 스티커를 떼가지고 붙이면 돼요. 근데 어떻게 붙이냐면 이렇게 있으면 요 교차점이잖아요. 창문과 창문에 자, 요 PP가 샤시 쪽으로 그리고 테이프가 유리 쪽으로 가도록 붙여, 붙이셔야 해요 이렇게 떼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죠. 바닥에서부터 스티커를 떼고 여기가 붙이는 면에 붙이는 면이 유리창문 쪽으로 창틀에 맞춰서 이렇게 자 이렇게 붙이면. 이제 창문을 닫았을때 이렇게 창문을 닫았을때 바람이 안새 들어와요. 이게 되게 얇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게 얇아요. 그냥 테이프 하나랑 PP 딱 이렇게 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틈이 정말 이만큼밖에 없어도 얘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까 세 번째 보여드렸던 그 플라스틱 창문 그 문틈 사이에 들어가는 개는 샤시에 만약에 틈이 없으면 설치를 해놓고도 사용을 할수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흐느적흐느적거리고 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는 창문 틈새에 정말 딱이거든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들 네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그 문틀 샷시 사이에 끼운 막, 끼운 막 했었고, 두 번째는 잘라서 쓰는 품지판이었고, 세 번째는 창문틀 밑에 들어가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애였고, 신제품이라서 이제 PP가 밑에 달려있는 모가 새롭게 달린 제품이었고, 네 번째는 요 창틈이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인테리어 요즘 외풍 차단하는 제품들을 계속 보여드리는데 날이 갈수록 제품들이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느껴져요. 설치를 해보면 훨씬 더 간단해지고 훨씬 더 간편해지고 효과는 훨씬 더 좋아진 제품들이 많은데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새롭게 제가 만났던 방한용품 신제품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